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표준 메이트하고 모션 스터디 선형 모터, 원형 모터를 이용해서 이 차체의 바퀴가 회전이 되기껌 그렇게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전 시간에 경로 메이트 배웠으니까요 이 경로 메이트랑 모션 스터디에 있는 경로 모터 요거를 좀 짬뽕 해가지고 차체 바퀴의 움직임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했어요 파일, 새 파일,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지수하고요. 항상 저장이 우선입니다. 테스트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조립부터 먼저 하죠. 원점에다가 레이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를 가져오도록 하죠. 이점에 갖다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레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경로 역할을 할 스케치를 제가 그려놨고 평면도 그려놨으니까 둘다 보이게 하겠습니다 저 여기, 여기 경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바이크도 한번 열어보죠 어, 휠 안에다가 제가 스케치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1번, 2번 다 보이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 중간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상황에서는, 바퀴가 움직이, 움직이도록, 이제, 돌아가도록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메이트 해보시면, 제가 직각 구속을 걸어놨거든요. 이 선이, 이 평면에 서 수직으로, 이 포인트가 밑으로 향하게끔 해놨는데, 이게 있으면 되겠으면 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능 억제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컨트롤 Z에서 수직으로 향해 놓게끔 해놓고 저장하고 예스 한 다음에 어셈블리로 돌아오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뭐 해야 됩니까? 회전을 해야겠죠. 당연히 서브 어셈블리를 뭐로 바꿔야 됩니까? 무조건 유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바퀴를 움직여 볼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지금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되는 방법만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다 보면 여러분 나름대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 또 그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가지안 되는 부분부터 먼저 보죠 자 일단 경로 메이트를 배웠으니까요 경로 메이트를 활용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메이트에서요 경로 메이트를 4개를 네 한번 그려보죠 그 중에 한 개를 활용해서 경로 모터를 달아서 얘가 움직이는지 한 한번 보겠습니다 경로 메이트 꼭지점 있죠 요 꼭지점이 이 경로 따라 움직인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은 이 경로 따라 음. 움직인다. 좋습니다. 자, 반대편도 그렇게 하겠죠? 이점은이 경로 따라 움직인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점은이 경로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네 군데 걸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물론, 좀더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 먹어들어왔죠? 먹어들어왔으니까, 탄젠트 구석을 따로 그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걸어보죠. 탄젠트 하시고요. 이 면이랑 이 면이랑 탄젠트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이랑 이 면이랑 탄젠트 해주시고요. 반대편도 그렇게 해야겠죠. 면과 면 사이 탄젠트 여기도 면과 면 사이에 탄젠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면 경로 메이트 4개랑, 탄젠트 4개 걸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얘를 움직여봐야죠. 어셈블리 상황에서 얘가 움직이는지를 일단 봐야겠죠. 이 드래그면 잘 움직입니다. 근데 당연히 어셈블리 상황에서는 이 바퀴는 회전이 안될 겁니다. 그럼 모션 스트에 대해서 이 바퀴의 움직임을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자, 새 모션 스트에 한번 만들어보죠. 어, 요게 뜨는 거는 뭐죠? 지금 애니메이션 상황이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상황에서는 이 초단위로 키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럴 때는 이 메이트 있죠? 메이트에 있는 어떤 치수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활용하게 되는데 제가 이 잡으면서 경로 구속을 없음을 해놨지 않습니까? 만약에 애니메이션 기법을 해서 얘를 움직여 보고 싶다그러면 경로상의 거리라든지 경로상의 거리 비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의 변화 0프레임에서는 뭐 100mm 있다가 10초 되는 지점에서는 뭐 1000mm 있다 그러면 거리의 변화가 생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해도 바퀴는 절대로 회전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모션 해석 기능을 쓰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음,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모션 해석이 보이시나요? 혹시나 안보인다 그러면 Add-in 들어가서 모션 해석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앞에 걸 체크하면 한 번만 로딩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걸 체크하면 솔리드웍스 실행할 때마다 매번 모션 모듈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작업해야 된다그러면 뒤에 걸 체크하는 게 좋을 거고 어쩌다 한번 하고 싶다그러면 앞에 것만 체크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션 해석을 하죠 일단 모터를 달아보자 경로 메이트 모터를 달 겁니다 그래서 경로를 하나 잡아주면 됩니다 네개 중에 어떤 걸 잡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자 초당 100mm 움직이게끔 하죠 오케이 그럼 모터는 걸렸죠 그 다음에 바퀴와 바퀴사이에는 접촉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더 접촉 솔리더 바딧길입니다 접촉 그룹 사용 체크하시고요 이 바퀴랑 철길이랑 오케이 하나 더 걸죠 접촉 그룹 사용 얘랑 바퀴랑 아, 철길이랑 오케이 자다 걸렸습니다 됐죠 다 했으니까 이제 해석만 해보면 되겠죠. 실제 바퀴가 요 선이 움직이는지를 잘, 회전이 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해보죠. 자, 아, 실패가 떠나요? 값이 너무 커든지,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 뷰키 재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탄젠트 때문에 아마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셈블리로 돌아와서 탄젠트는 기능 억제를 해버리겠습니다. 다시, 모슨 스튜디오죠? 그러면 보면, 이런 게, 어, 탄젠트가 계속 켜져 있나요? 그럼 여기서 한번 기록제를 하겠습니다. 그 내놓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가긴 갑니다. 어떻습니까? 좀 뒤뚱대면서 흘러가고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바퀴가 이게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이거 절대 안 돌아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돌아갑니다. 왜안 돌아가는냐는 얘기죠. 안돌아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안돌아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솔리드웍스에 어, 있던 경로 메이트랑 선이 꼭지점이 경로하고 착 달라붙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포인트하고 이 경로하고 착 달라붙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밖에 회전되려면 이 점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점하고 경로하고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경로 메이 이렇게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돌아와요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야 경로를 네개를 걸었으니까 그렇지 경로를 하나만 으면 되지 않느냐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얘를 다지워버리고요 모두 이해하겠습니다. 경로 하나만 그려보죠 일단 얘는 유동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메이트. 누구랑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음> 자, 일단은 자, 이렇게 그렇습니다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무래도 삐딱삐딱 될것 같으니까 저는 경로 따라서 Z축이 반대로 이렇게 플라이 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롤도 상향 벡터 잡으셔가지고 자 여기서는 정면을 잡죠. 그러니까 앞뒤로 좌우로 회전도 안되고 그런 걸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이 피치로 그 다음에 롤을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했습니다. 자 경로 메이트 하나만 잡았어요. 다른 거다안 잡았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또 되는지 안 보죠. 새 모션 스터디 들어오죠. 확인 누르고요. 모션해 속에서 모터 달아보죠. 경로 메이트 모터. 경로 하나 걸어놨으니까요 자, 방향은 어, 맞습니다. 한100 정도 잡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접촉을 해야겠죠? 솔리드바디끼리요. 쌍을 쓰겠습니다. 바퀴랑 얘랑 자, 모니터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자,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접촉 접촉 그룹 사용예 찍고 그 다음에 철길 찍겠습니다. 오케이. 자다그었어요 그렇죠? 뷰키 재생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번 흘러가는지 한번 보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가긴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또 <웃음> 뒷바퀴가 들고 그렇죠? 난리치죠. 안되는 겁니다. 안돼요. 뒷바퀴 들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되나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라는 얘기죠? 경로 메이트 하나만 쓴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의 경로 상에 피치 이거, 이거 잔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안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죠 아니, 경로 메이트 하나 쓰고 뒤에 옆 뒷바퀴 뭐 탄젠트 뭐 이런 거다 걸면 되지 않을까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됩니다 안돼요 그럼 왜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유는 뭐라는 얘기죠? 이 점하고, 루프하고, 이 경로하고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야 떨어질 수 없는지 자꾸 떨어지라고 그렇게 하니까, 얘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유동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이 메이트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경로 메이트는. 자, 일단은, 저는 이런 개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표준 메이트하고, 그냥 표준 메이트만 가져고 그러면 하면 되지. 왜 경로 메이트를 굳이 쓰려고 그러냐. 이왜 그냥 저번 강의에서 했던 대로, 이전 강의 했던 대로 표준 메이트하고 모션 스터디 쓰면 되는데, 왜이 방법을 자꾸 고집을 하느냐, 그러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이게 직선 경로만 있나요? 세상 사는데? 그렇죠. 굴곡길이 많죠. 이상한 경로 따라서 움직이는 모션을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 경로 모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 모터를 쓰려면 경로 메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로 메이트를 가지고 지금 경로 모터를 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정위치에 잡혀야 되니까요 일단 스케치는 이거 어, 꼭 유동으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안에 만들어놓은 이휠 안에 만들어놓은 스케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로 메이트는 숨겨버리죠 그 다음에 이 레일에 만들어 놓은거 있죠 레일에 만들어 놓은 이 스케치도 모션까지 생각한다고 러면필요없단얘기예요 숨겨버리겠습니다 평면은 다시 한번 보이게 해놓고요 표준 메이트를 가지고 일단 조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메이트하죠 일치하겠습니다 이 평면이랑 이 평면이랑 일치구속을 주시고요 예 추가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뭐 다른 메이트 있나요 없죠? 예, 일치메이트 자그 다음에 어, 탄젠트메이트를 걸겠습니다 이면이랑 이면이랑 철길이 서로 붙게끔 하고요 네바퀴 다 그런식으로 걸겠습니다 여기도 이면이랑 이면이랑 탄젠트 걸고요 반대편도 탄젠트 걸고요 뒷바퀴도 탄젠트를 걸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기본적인 메이트 형태로 해서 걸린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얘가 움직이겠죠? 예, 움직이긴 하겠지만 은 실제로는 어, 돌아갈까요? 아이고, 안안 안 움직이죠? 아이고, 아마 탄젠트가 다 걸려있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니면 유동으로 돼있어서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동을 해제하죠. 하고 움직여 보면 움직이긴 하겠죠. 그처 밖에 움직여야 되니까 얘는 반드시 유동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표준 메이트를 하나 걸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밖에 돌아지진 않겠죠 그리고 경로 모터도 쓸수 없고 그럼 경로 모터를 쓰게끔 좀 편법으로 한번 만들어보죠 자 일단 레일바이크 있죠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봤을 때 저는 이축 있죠 이 축의 정가운 데 여기다가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어, 가상의 경로 따라 움직이게끔 그렇게 한번 생각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서리를 활용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경로 또 만들기에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이 내부적으로 이게 중간면이 있으니까. 이 중간면하고 이 원통의 축하고 만나는 지점에다가 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어셈블리죠? 어셈블리 내비스도 참조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 만들어 보죠. 교차로 하겠습니다. 이 중간면이랑, 어? 이게 이면 자체를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서요 임시축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통 영상 내부에 축이 있죠? 이 축이랑 이 중간면이랑 포인트 좋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포인트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를 임시축은 이제 꺼버리고 포인트 해야지 점이 보이는 겁니다. 뭐점 이름, 뭐 어떤 이름을 바꿔도 상관없겠죠? 이름 바꿔볼까요? 뭐라 할까요? 어, 그냥 쓰겠습니다. <웃음> 자, 점 일.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돌아오죠 여기서 점이 안보이죠? 그러면 다시 여기 점 누르면 되는겁니다 왜 안보이죠? 예. 여기 점이 있을텐데 피쳐볼까요? 어, 점이 있는데 점이 안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얘를 다시 고정으로 했다가요 그럼 점 보이죠? 다시 한번 유동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됐죠? 약간 버거같아요 자, 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바퀴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서버 어셈블리고, 이 바퀴가 움직여야 되니까, 반드시 유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유동 골뱅이 하나 먹여줘야지 얘가 응. 움직입니다. 이? 자, 그러면 얘가 이 점에 해당되는 경로를 만들어야겠죠. 경로는 레일에다 만들어야 되니까, 맞아. 별도로 열어버리면 저 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어버리면 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어셈블리 내에서 작업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파트 편집 이런게 있는겁니다 자 내려오죠 중간면에다 바로 잡업하면 되겠네요 중간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쭉 드래그해서 대신 얘의 구석은 이렇게 수직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 점이랑 일치 구석을 주면 되겠죠 일치하면 이렇게 달라붙는 겁니다 근데 둘 사이에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냐면 외부 참조 없음을 꺼지 않았기 때문에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o k 하고 빠져나 볼까요? 그럼 스케치에 화살표 붙죠? 그럼 점이랑 연동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바뀌면 이 스케치 위치도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탑다운 방식의 설계할 때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음, 어셈블리 강의 후반부에 가셔가지고 가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혹시나 여기에 어, 외부참조에 걸려있어 가지고 좀 불안불안하다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외부참조 누르시고요 예, 모두 분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확인, 닫기 하면 X 표시되고 연결관계가 끊긴 겁니다 자 어셈블리로 돌아오죠 항목 수축 한번 할까요? 자이 상태에서 가는 거죠 일단 메이트 하나 그려야겠죠 당연히 무슨 메이트? 경로 메이트 그려야 됩니다 고건 그 메이트에서 경로 메이트 이 점이 이 경로 따라 움직인다 그렇죠? 나머지 거는 구수 없음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걸린 겁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번 움직이게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잘 가는지 봐야겠죠 자 일단은 이제 뭐 포인트 볼 필요 없을 것같고요 스케치도 볼 필요 없겠죠 평면도 볼 필요 없으니까 다 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모션 스터디 들어오죠. 확인 누르고요. 모션 에서그 다음에 여기 모터를 다는 겁니다. 모터 누르고요. 경로 메이트 모터 내가 만들어 놓은 경로 잡으시고 화살 방향 항상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속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겁니다. 자100 오케이 모터는 걸렸죠? 여기 걸린 겁니다. 경로 메이트 모터 그 다음에 접촉 죄송합니다. 자, 접촉. 솔리드 바디 끼리요. 그룹 첫 번째 바퀴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얘예 잡고요. 오케이. 두 번째 모터. 솔리드 바디 하시고요. 뒷바퀴. 이거 색깔 보이시죠? 파란 거. 분홍. 어떤 분은 뭐, 여기 찍느냐, 여기 찍느냐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물어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물어본 사람 없었어요. <웃음> 그렇죠? 요거 오케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고요. 자 재생하면 다시 또막 원래 뷰 상태가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뷰는 따로 재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뷰키 재생 하나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 걸렸으니까 이제 해석하겠죠. 항상 유동으로 해야 됩니다. 자, 해석 어떻습니까? 잘 움직이죠. 잘 움직이거나 바퀴 잘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이게 왜 움직이느냐. 아까 전에는 그렇게 경도 메이트 크로도 안 움직이더만. 아, 이렇게 생각해보요 원상에 이 점이 있어요. 원상의 중간에 정중앙에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이 막 회전한다고 해래그 점이 회전이 하나요?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회전하는 건 아니죠. 맞죠? 얘 밖에 막돌아다지고 어, 가운데 있는 점이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운데 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 어느 정도의 어떤 모션 움직임을 구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접촉구를 다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 벨트 같은 거 있죠?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에서 어떤 움직임도 구현하실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이거 있죠? 경로 메이트를 가지고 여러 강좌에 걸쳐가지고 뭐 활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어, 좀더 다르게 여러분이 이 경로 메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린 예제 말고도 어떤 로봇, 용접 로봇에 어떤 움직임을 구, 경, 경로 따라 움직임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cnc 그 글자 새긴다 했을 때 글자 따라서 이 포인트가 움직이게끔 그런 걸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롤러 스케이트 있죠? 뭐 그런 거라는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리에 음, 거리 있죠? 평면상의 거리라든지 공면상의 어떤 길거리의 차량의 움직임을 구현한다든지 그럴 때 경로 매트를 쓰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